<웃음> 짬뽕 버전을, 퓨전 다이닝, 팔 합치, 거기 가서 직접 먹어봤는데, 이건 오늘 빨간 버전. 가서 먹어도 맛있는데, 야 이거를 진짜, 여기 현장에서 먹으니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야. 상한 티를 입어가지고, 저거 안 보이게 하려면, 진압 조명. <웃음> 조명 없다고 하니까 같이 오셔가고티비치고 계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잡았어 벌써. 가비냐? <목소리> 오, 야. 크다. 오 대포리다. 가비 가비 가비 나온다 가비. 어? 아, 고추장이! 고추장! 고추장! 야, 눈먼 고기 하나 잡고 막 이렇게 건방 떠는 거 아니야? 짜식아히트좋아 아, 예. <웃음> 좋아, 좋아. 어우, 이게 문어야, 뭐야? 어, 오우 야, 갑이다, 이거! 갑이다. 어, 오, 릴링 살살! 릴링 살살. 형, 세게 세게.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변옥 되지 말고. 길꿈치 아, 들었다. 길꿈치 <웃음> 들고 리링한다 지금. <웃음> 오여 사진. 오이 자식이 혼자 두 마리 잡았어. 한번죽었으면 됐어요. 수박 핀셀 수박. <웃음> 야 지구다 지구 지구 와서 부러져 이놈아. <웃음> 이거 뭐 아무나 아무 때나 왔대. <웃음> 에라이 꽃이다 씨. <웃음> 자, 저도 이트. 어이, 갑이다, 이건. 오우. 오우, 씨. 야, 이거 좋다, 진짜. 음. 아 좋아요. 음. 오전 만조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그리고 오후 간조 시간이 4시 저녁까지 혹시 보고 들어가면 다섯 음. 시 넘어야 이 방을 보았고요. 다 죽었어요 오늘. 다 <웃음> 빨리 얘기해 지금 불러요 택시 와. 상당히 놀라워 아직 한참만 되니까. 선장님 <웃음> 여기 실시간 터지나? 그래. 오 그래요? <웃음> 저 나올 때는 안 찍으시고. <웃음> <웃음> 작전에 <웃음> 또 걸려들어.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아침에 짬뽕도 좀 나눠드리고 준비를 하고 출항을 했는데 느긋하게 하는데도 어우 거비가잘 나와요 우리 형 뭐다? 우리... 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따박따박 배 전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무창포 힘들다 소리 누가 했어? 두번폭파되고 이전 3기만에 동출 성사를 했습니다 맛이 무시무시한 짬뽕도 나눠드리고 막시가 그 미친 맛을 구현을 해냈어. 고기까지 잘 나오니까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랜덤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제일 첫소 했는데. 쭈꾸미야쭈꾸미 갑입니다. 어, 어 갑이냐? 갑입니다. 지금은 수박, 고추장 틴셀. 틴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요? 갑입니다. 오, 갑이. 어, 그렇지. 야, 어, 엄마 그러니까 형한테. 지도 똑같해. 어, <웃음> <받았잖아. 웃음> 제가 어 이거 갑이야? 그럼 쭈꾸미 나오고 쭈꾸미네 그럼 갑 갑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 갖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놀리듯뒤 지, 지지, 도 똑같으면서, 영상 보고 새벽에 짬뽕라면 먹었다. <웃음> 어, 진짜 천상에 마셨어요, 형님. 여기는, 그 물꼬리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바로 옆에, 용선 옆이니까. 어, 강선장님 안녕하세요. 선탑 쪽은 쭈꾸미가 잘 나오고, 저 중간, 후미, 이쪽은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양정환님 제 남편도 갔는데 잘났고 어? 필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과천피싱님이시구나 양정자안자님께서 화이팅하시랴 양예저 <웃음> 예, 예. 서방님 여기 에서요 저보다 한 마리 더 잡고 계셔 네, 걱정하, 걱정하지 마세요 어, 화이팅할게 마, 저보다 많이 자, 잡으시면 제가 가서 갈굴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기 뭐 양정환님이 과천피싱님한테 아까 카메라 미치니까 I love 그러신다 300초 한번 놔드릴까? 아, 300초입니다 어, 3 0 0한번 놔드려야 되는데 아이, 엉뚱이 믿음의 엉뚱이 그리고 엉뚱이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퍼플? 진, 저 진퍼플 핫퍼플이라고 하나? 진퍼플? <웃음> 자한 마리 왔죠? 애기 바꾸자마자 한 마리 왔어 와 이건 대퍼리다 호호 뭐라? 엉뚱이 엉뚱이 전갱이 야 이건 크다 쭈꾸미인가? 설마 씨 아, 아,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그렇지 갑이지 오우 저 이런거 나온다니까요 이런거 이런거 저어 이런거 찍어야 돼 사진 어우 이야 쭈꾸미야 그거 엉뚱이 수박이야? 오, 우와 손에 잡혀지는게 와 살벌하네 이런 거 그래야 쭈꾸미라니까 짜식 네. 윤지영님 들어오자마자 가비트 윤지영님 안녕하세요. 거짓말쟁이 확 <웃음> <웃음> 윤지영 <웃음> 잘생기고 <웃음> 날씬한 달봉님 안녕하세요. 야 쭈꾸미다 네. 쭈꾸미. 어 쭈꾸미지 어, 쭈꾸미. 네. 너, 너 혼자 걸로 가야. 야, 야 형님 잡았네 짜식 쭈꾸미를 잡고 형님을 잡았네. <웃음> <웃음> 국장 형님, 리 견스님, 지금 지영님이 날씬하다고 해서 기분 최상. 아 <목소리> 아, 무슨 말인지 갑자기. 형님 동철 문에 기분이 좋은 거지. 어얘또안 나오거든. 집중이 아니라 슬슬 쩔어가는 것 같은데. 경영호 홍 실장님, 레이저 핑크 됐어요. 넣어두세요. 뭐. 레이저 핑크요. 부시맨님 남의 따뜻한 곳으로 다 이동했나 보네요. 하늘 스카이님 일요일 홍어랑 이야기인데 바람 터져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가실 겁니다. 웬만하면 그때는 뭐 풍랑 이런급은 아니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쭈꾸미 같아. 아씨. 그래 뭐래 잡아도 일곱 말했지. 어 그래 그래. 야야 야, 이거 진짜 좋다. 벨기에. 나 벨기에 바꾸자마자 쭈꾸미 두 마리 나었어 전체 1등. 그래서 매장에서 5만 원 상당 받고 갈수 있는 그냥 표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야. 선장님 짱이에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지. 오. 한 번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 이, 오, 요. 화이팅. 와, 몇 마리? 한마리 혼자? 가비만? 자리 좀 바꿔주세요! <웃음> 어, 또, 또. <웃음> 아, 씨. 야, 크다, 이거. 이건 갑이다. 오랜만에. 어우, 갑이야, 이거. 쭈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어. <웃음> 브룩스 옆에서. 이 캐스팅하니까 나오잖아. <웃음> 오, 아우 멋있다. 씨. 이야, 좋죠? 와. 오! ㅋ ㅋ ㅋ 뿌려주세요 딱! 아! 제가 쪼깃에 있어요! ㅋ 다 담배를 불고 있어갖고 벨기에도 나오네! 와 씨! 사모님 또잡으셨어 여기, <웃음> 여마리째 열한 마리째 와아... 여기 있어! 여기다 봅불! 보렁 오, 대박이야! 사모님! 오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요! <웃음> 와 대박이야! 사모님 살 살살, 살살, 살살! 오유성님, 혹시 축구미는 경질대가 좋나요? 연질대가? 개인 소원에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내 손에 경질이 맞으면 경질이 좋은 거고. 내려, 여기서 좀 놀, 놀게. 지금 하고 있네요? 어? 아이 <웃음> 씨, 걷어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2단체비. 밑에, 밑에, 벨기에 레이저. 이거에 대포알도 한 마리 나왔어요. 듣다, 듣다, 듣다, 듣다. 왜? 오! 이놈 안 아, 자식아. 나, 나한테 쏜다고, 씨. 아이고. 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창훈이가 잡은 거야, 창훈이. 수박 틴슬. 왜, 위에 고 오! 아이스박스 갖 <웃음> 흔들리죠? 야이 갑이다. 어. 갑이갑이너 갑이. 어. 어, 어, 저리 어, 너 저리 가마 어네가 많이 풀어서 그렇지 그런가? 아이 아니 딱 찰박이네 찰박이 찰박이 아우 <웃음> 아, 아, 저씨 <웃음> 저래고 있다니까 지 옷에 옷에 쓰려고 <웃음> 아나 진짜 <웃음> 물속 상황은 상등수만 조금 맑고 물속은 어야야 브록스야 니네 자리에서 계속 잡는다 아니 여기서 왜 길을 빨려갖고 그런거야 어조금이네 줄이 흘러서 그렇지 쭈꾸미야 막큰 쭈꾸미 i 우 u 작은갑이네 u m i Oh, yo, Chang g a b i 이 e t Oh, Chang g a b i n e 아 c h a 아 g Gabinet. Chang g 아 b i n e t c h a 아 저도 오랜만에 하나 왔어요 얘주가다잘 예, 나옵니다. 지금은 가비만 계속 나와요 자 컬러를 저기를 하진 않네요 바꾸진 않네요 자 건지면 찰박이 급이야 엉뚱이 고등어 나옵니다 어? 직결 다? 저 직결 했는데 저한테 안 나오더라고 자, 별짓을 다 해봤어 이정도면 뭐 보령권 처참하다 그럴 순 없죠 잡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잡으시니까 처참하다 그런 소리는 이제 브룩스 같은 경우에만 처참하다 그럴 수 있는거지 애들 멘탈 교육 시키려면 무릎이 다 까졌을 때 뼈까지 나오게 막 갈궈야돼 상처에다가 스 아니지 사, 상처에 소금 뿌려야되는거지 그정도는 해줘야지 자 어우 갑이 잘나온다 핸도 히트. 야, 이거 쭈꾸미인데아 씨. 어? 가긴가 조인가 아, 리들을볼수 없으니 이거. 아, 진짜. 도아 어, 좋아요. 그럼 여기 우리 독점하아 되잖아. 아, 수박 텐셀도 있좀 없을까? 또 히트. 야, 진짜. 사모님, 지금 오늘 동출이야독 사모님 혼자 독출이셔. 리경스, 브룩스. 어, 리경스 고마워. 리경스, 저형 낚시 간다고 낚싯대도 산. <웃음> 룩스야, 너그산 거냐? 난 몰랐어. <웃음> 조금 이상한 면지 꾸미죠? 무슨 일? 아, 쟤 제가 아니구나. 어우, 야, 갑이다 이거 야, 나한테 안 주셔. 어, 나한테 기회. 너만 그쭈꾸미야 건져 봐야지, 로짜씨아 아, 아이, 니가 많이 풀어 놓은 거지, 짜식아. 꾸미, 너 대왕 쭈꾸미잡으려 어떻게 하실래요? 얼굴에 어 어? 아니, 아, 니야 아니야. 여기 얼굴? 아, 아니야, 아니야. 어우, 야. 아, 이 시키 참. 저, 저, 이상한, 이상한 행동하지? 아, 쟤, 쟤, 쟤, 쟤, 저, 저거 보시라고, 저거. 아, 룩스 형 힘내세요. 리격스가 있잖아. 그렇지. 너도 숨 쉬고 사는데 하긴. 아, 근데 브룩스가 지금 숨을 안 쉬려고 해. 아, 쟤, 쟤 허파를 돌려주고 싶네. 금방 회복할 겁니다. <웃음> 금방 회복합니 오, 씨. 막시는 잘 잡아요, 막시는. 제거 끊어먹어. 내 목소리만 좋으시고, 똥손이세요. 오, 얘 똥손이, 쭈꾸미 한 마리 걸었다. 너도 쭈꾸미지? 어. 리경사의, 어, 원거성형님, 지금 입질이 뜸하니까 채팅하시는 거죠? 사이즈는 살벌합니다. 한 7알, 8알 정도는 거의 대포알이에요. 김이현님 선두인데 잘 나오나요? 찰보기보단 작지만 담을만 하죠? 그럼, 밀어주는 걸 이렇게 밀어주시니까 그러신 거야. 아니요, 우리 이렇게 갔다 <웃음> 아, 가만히 계셔야지, 우리가 들책 해야지죽었어 우리 지금. 우리라뇨? <웃음> 야 시끄럽다. 어서세요 아, <웃음> <너, 덥치지 웃음> 야, 나한 마리 잡았어, 지금. 나, 난 쭈꾸미. 응, 아, 음, 너뭐 했니? 쭈꾸미 도못 잡고. 형님, 이트 아니 쭈꾸미가 단차 2 0 c m 날라와서 먹네 아... 아 갑이. 갑이. 오늘은 직결하고 있어요 직결 많이 잡으셨어? 몇 마리? 두, 두 자릿수 넘으셨어? 앞에서 보니까 후미에서 히트들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는 죽겠어요 형님! <웃음> <웃음> 몇 마리 잡으셨어? 이야... 두 자릿수 <웃음> 하시네 아니 저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잡는 거야 형님, <웃음> 형님! 단차! 단차! 25는 되겠네 25잖아 왜왜 아, 왜 20cm라고 하셔가지고 형님 속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어예 형님 감사드립니다 예예 네, 예, 감사드립니다 형님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유리아빠 막시아 짬뽕 잘 먹었어 니가? 눈으로 먹은거아니냐 엑스님 윈디는 23일 바람 6쿠네 6쿠 6구 정도는 괜찮습니다 솔바람보다 뭐좀좀더센 정도? 9면 9미터면 좀 백파가 멀리서 칠수 있는 그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어? 쭈꾸미 쭈꾸미 하시나? 아우 오늘 브룩스가 최고급 타월 샤워타월 협찬해줬는데, 맨 마지막에 추첨할 거거든요. 지금 멘탈이 박살, 이나 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추첨해서, 지가 협찬하고, 지가 타올라오면, 멘탈이 와르르 가는 거예요 와르르. 레전드를 찍는 겁니다, 진짜. 화이팅 하세요! 자, 화이팅! 무룩수형 화이팅! 나 아픈 놈. 리즈님 대천 아픈, 예, 예. 지옥입니다, 니콜리. 저는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준니튜브님 저는 저 20보 저기 해가지고 아 싸들 하요어 지금 가자 음, 룩스야 소은동 속은 검댕이겠지만은 갔다오고 어? 어? 어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이 지니가 나 갖다줬어 오! 나이스! 나이스! 브룩스! 드디어! 오! 오, 어, 어, 어, 어, 괜찮다! 룩스야! 괜찮다. 어.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씨! 좋아. 왜 나한테 써봐! <웃음> 아, 나 진짜. 왜, 보는 같은 <웃음> 아, 거 뭐, 이런 거에 하면 좀 슬프, 슬프죠. 요건 밥이죠. 와, 형님! 고추가병님! 막시가 히트했는데, 동시에 형님께서 후원을 해주셨네? <웃음> 고추가병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쳐다보시좀 안돼요 에라이 네, 딴거리 오우 이야 쭈꾸미 쭈꾸미 <웃음> 가보지가 봐야 이쪽으로 와서 보여드려 봐 나를 썰어 이 봉돌에 감을 니가 오우 이야 지구네요 야. 지구 어 지구야 <웃음> 지구 어, 지구야 지구 어디 에휴 3대 엽종이야 3대 엽종 너 그거 털릴 거야, 아마. 빠졌지. 아. 어, 짜증나네. 우리한테. 커? 요, 씨, 동어리가 이거 있어.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고추장이잖아. 고추장이. <웃음> 이쪽도 뒤쪽에 나. 와 우리한테 기회가 잘 없는데, 아, 이것도 쭈꾸미다틴새 고추장? 고추장 틴새 오, 야, 오랜만이네. 오, 야, 괜찮다. 야, 이거 먹는다? 디오디오? 어허. 진짜 오랜만에 잡었어요 디오디오 크레지. 오, 오, 큰일 났다, 이거. 와, 형! 디오디오, 안녕! 아, 디오디오, 형. 애곡에님 바로 운동하세요? 아니, 아니. 그냥. 야, 가만있어 봐. 이거 문어 아니냐? 느낌이. 어. 저.. 어? <웃음> 아.. 아.. 이.. 이.. 이.. 팔들이 이래요 어, 왜? 아씨아 어, <웃음> <웃음> 아, 털렸어! 아. 오 지구 지구! 어 그렇지! 야 이건 제대로다! 아씨 아.. 씨. 아 쟨, 저 욕할뻔 했어요 빠져가지고.. 어? 아직도 걸려있어? 그래! 그래 걸려있는 거야 힘내라 로프 <웃음> <웃음> 야네가 했던 걸 생각해 자식아야 그건 털, 틀렸다 털려야 된다 그건 자이 이 오빠는 쭈꾸미라도 말이 걸잖아 여기 저 뭐야 오빠는 쭈꾸미 걸는데넌 지구를 걸고 있니 그래? 아이차. 어? 묵직한데? <웃음> 어 목직하죠? 어 좋아 좋죠? 어. 그 동생은 이렇게 걸고 있고 저는 <웃음> 얘알랜 소리하는 거봐야 <웃음> 이제 그만 놔줘 엄마 오래 썼어 야이 봉돌만 올라오는거 아니냐? 아니야 여기 있어낙 빠지는거야 뭐? 거야. 오 야야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보여드려 어. 보여드려 아우 어, 젠장 <웃음> 어짜증나어짜증나 <안 웃음> 야이씨 <안 웃음> <안 웃음> 야 이씨 자식 <웃음> 짠 낚고 낚시는 즐겨야죠 그렇지 아, 낚고야 몇 마리를 낚든 낚고정도는 돼야지 등과 허리는 맞네요 할매한테니다어 <어휴>. 자, <웃음> 야 나한테 노래 부르면 뭐라고 그렇게 하더니 자식 어. 형님 쑥쑥이 누가 형님한테 저기 뭐잘좀 하라고 그러실만이야 진짜 <웃음> 왜? <웃음> 오늘 거성 형님 큰났다 진짜 아 오늘 쑥쑥이 누님 오늘 거의 뭐 오후에 저거요 다 컸어요 반면에 원거성형님은 죽을 끓이고 계시고 사모님은 예예 예, 예, 오후, 오후에는 거성님 저저아아요아니요 폭삭 망하셨어요 거성형님 <웃음> 거성형님은 저주하시다고 그러시면 안돼 나중에 이제 녹화본으로 원거성형님 그좀 보고 계시겠죠? 폭삭 혹상 많으셨어요. <웃음> 뭐 줄을 아무나 아무나 잡냐? 낚시야. 몇개 잡으셨다고요? 어? 어 형, 형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 그러니까요. 어. 지금까지 몇개 잡으셨다고요? 서른. 30... 다섯 개네. 어. 사십 한 개예요? 어너너 주꾸미도 그렇게 잡았니? 네. 자리 때문에 그래. 아 어, 이것도 주꾸미네? 어 <웃음> 아, 재수 없어. <웃음> 스카이 글로, 글루, 스카이님 글로리움. 오랜만이다. 친구!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진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 야, 어. 아이씨, 또, 아이씨. 그, 미리 이정하실 필요는 이으세요오강님 원줄 0.85인데 쭈가 평균 3 0만이점에1년마다1년마다교환이다깐만요다이만 주가 평균 1년 30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녀오셔서 원줄을 얼레라든지 어디 좀스풀 스플, 다른 스풀에풀으셔서 간기를 싹 빼주신다고 하면 저는 2년, 3년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균 3년 정도 쓰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면 그날, 연날인 얼레 있잖아요. 거기다 다 풀어요. 그리고 민물에 하루를 담궈 놓습니다. 꺼내서 이틀 정도 그 그늘에 말리고. 그걸 다른 스프에 감아 놓습니다 그런 후에 출조 전에 리, 릴에다 다시 옮겨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디 가서 한번 만나고 싶네요. 간기가 미세하게 원줄에 스크래치를 내요. 근데 좀 고가 브랜드? 뭐 그런 애들은 뭐 원줄에 코팅이 잘돼 있다고 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기 빼주지 않으시면. 어, 지금 시간이 3시 49분. 자, 일단은. 어? 그 누구냐? 하니까 내가 풀을게 어? 뭐라고? 연장해. 어 30분 단위로 연장하시... 어 뭐냐? 간기가 미세하게 스크래치 됩니다 그러면 30회가 아니고 3회는 좀 오버하고 1년에 30회 이 정도면 무조건 교체하셔야 돼요 아 얘가 보시라고 이거 쭈꾸미인데 제거다 다, 다 털어가는 거예요 쭈꾸미네 어디, 어디서 어디 아닌 척하고 있어 한번 해봐세요어대왕축꾸미야 응. 이근철님 옆에 힙하신 분 역시 오또 리미티드 <웃음> 제가 원래 기빨린 녀석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썼어 아, 하... 내가 좀 대가 센 녀석이라 막시야 화이팅 끝까지 막을 뭘 막아 막히는 막시야 자리 바꿔 줄 거야? 아, 바꿔드리죠 어어 그래 그래 아파벅차 못 <웃음> 그래도 해봐야지, 아유. 왜, 왜? 어, 또창원이 보다가요? 니가 걸린 거지, 뭐? 마 솔직히, 지가 먼저 창문 열었다고 그래서, 어. 그래, 그래. 아, 씨, 따라잡혔어. 아, 나 진짜. 아우, 야 예스. 보셨죠? <웃음> 어,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제 제 거를 잘라야지어 이거 작은 갑이다. 작은 갑이. 갑이요, 갑이요, 갑이. 어, 담을 어, 만해. 어, 좋아. 프다니요 어, 어, 어, 그래. 어. 어, 안작다고 해, 짜식. 야, 하면... 너 씨. 아니, 아니, 안안작고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그래. 어. 한번 봐 줘, 짜식아. 오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못 잡는 아것 수도 있어 아저 아, 궁색하다 입니다 <웃음> <야, 웃음> 어. 이야 오 좋아 몇마리냐1마리요 어이 야 나, 다동점이야 <웃음> 마린뽀기님 얼마나 하셨어요 저다1마리 했습니다 창훈이 창훈이 몇, 몇 마리냐? 응, 1마리 창훈이 마리저1열마리 브룩스 열마리 막시가 13마리? 예, 네, 셋인가, 넷인가, 시간방 떨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 닥터리든 갈매기든 뽑기, 다, 거, 거기서 거기야. 자, 갑, 갑, 열한술 못 넘겼지, 형님? 셋이 다, 다못 넘겼어. 한 마리 싸우면 이제 두고 봐. 전식이 무창포털 영어, 천천히 오거라. 자식. 야, 너는 근데, 접촉사고는 잘 해결돼서 천, 천만 다행이지만은, 동출도 안 하고, 짜식이, 저기 뭐야 사진 단체 사진 찍을 때 같이 찍겠잖아또 제수 씨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자 아, 아, 오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서양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무참포 피싱 위너 모델아 토호와 함께했는데 그 밴드를 개설하고 첫 정식 동출 인데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조항은 어떻든 간에 나름 추진을 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협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신 그 업, 업계 사장님, 형님들, 어, 누님들, 아우님들, 그 동갑이신 분들 너무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정리를 해서 얼른,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또 시상이라든지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자 늦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생들이 아침에 새벽에 여기서 추운데 아, 한숨도 못 자고 잠 저희 박수 한 번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아, 잘 먹었습니다.